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뉴 하이 안녕하세요, 승부입니다 잠깐만, 아, 아. 아, 잠깐! 왜, 왜, 왜요? 누가 말안 했어, 지금. <웃음> 누가, 누가 무궁이었어, 막. 저 했어요. 네. 저, 했어요. 저 했어요. 이거 혹시... 다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어요 아, 상 m 가 o t s u 어 e if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h i g h e 너무 추운데 the other. I'm not s u r a l r i g h t l 유서? 네. 아, VM 라이브에서 아, 네. 어, 예, 예. 또 한강에 왔었는데. 아, 진짜.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수박도 네. 먹고. 바로 이 자리. 이자리 같은 자리에서. 자리였죠, 자리. 같은 자리.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웃음> 맞아요. 그래, 이건 가짜야. 그럼 일단 한번 앉아보죠. 아, 앉아보자. 그럼 네. 일단 네. 이야기 한번 앉아. 나눠보도록 해요. 칙칙칙. 저번에 저희가 그 네. 한강에 와서. 네. 자기가 저번 에 한강에 와서 네, 그 네. 어, 무더위를 격파하면서 막 수박 그런 걸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 한강하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어요? 한강하면 라면이죠 라면. 라면. 라면 이 좋지. 저는 라면이요. 치킨. 라면. 치킨. 한강 치킨. 한강 치킨. 네. 치킨 맛있지. 그리고 떡볶이. 떡볶, 떡볶이. 떡볶이. 아, 떡볶이. 떡볶이 와. 편의점. 편의점. 네. 편의점. 떡볶이. 떡볶이 있어? 저는 한강하면은 약간 스테이크가 오히려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왜요? 저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저는 왜요? 파스타. 저는 그 항상 그 40층 정도의 펜트하우스에서 네. 항상 스테이크를 썰면서 한강을 보던 게 아. 많이 생각이 나서 스테이크가 네. 많이 생각이 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크 진짜 맛있게 나 네, 요네 네. <웃음> 네. 먹으면 안 돼요? 안 저희가 역시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뭘 네. 맨날 <웃음> 아! 그냥 좀 항상 그래 왔듯이 어. <웃음>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또 하나씩 드릴 겁니다 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예예 첫번째 질문 드릴게요 스노우파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노퍼! 스노퍼 하면 바로 이 곡이지! 야! 땅!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당. <웃음> 당. <따. 웃음> 땅! 땅! 하늘 천 땅! 지! 야야 땅땅땅지! 하늘 천 땅! 저기 <웃음> 한번 아, <잠시만. 웃음> o k 케이 오케이 오 o k 오케이 알겠습 o 다땅땅지 오케이 자 오케이 자할게요 와우 와 아, 아니야 저저뭐 유성 지금 지금 아니 있었냐? 우성 우성 우성 아, 우성 우성 어 어쩔 수가 없네요 오, 어 아, 벌써 안 봐요 아쉽네 오케이 다음 문제 오케이 어, 야 하이드식 하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맞춰야 돼, 돼. 라면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진짜로 말하지 마 음식만 해 말해 그 질문 드릴게요 스노우파 그룹으로 가장 처음 나간 TV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이요? 어, 네. 그러면은 이거 완전 아, 나 알겠어. 데뷔, 나, 네. 나 알겠어. 네. 나 알겠어. 대비 무대? 아, 이거 다 알지. 야, 어, 아, 아, 이거는 알지. 먼저 방... 나간이요. 나가. 그니까 방송이 된뭔 제일 처음 방송이 된. 네. 이건 아니, 다, 이거는 야, 진짜 <웃음> 데뷔, 데뷔 무대다. 아, 진짜. 오케이. 아, 이거 단색 아, 자켓을 것도? 입었었지. 내가? 11월 17일이었지. <웃음> 아니요. 맞아. 아니1일날 쇼케이스. 하아 잠깐만. <웃음> 라면이야, 마, 마. 너 뭐야? 너 뭐야, 이 자식아? 어? 아, 됐다. 야, 저원이 기억해. 나는. 하나, 슈퍼. 둘, 셋. 더 쇼. <웃음> 드릴게요. 가장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하는 스노퍼 의에는 아. <웃음>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요? 네, 네. 네.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 천, <웃음> <오케이>. 땅 <웃음> 분위기? 분위기는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분위기 분위기 곡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아 잠깐만 아아 근데 이거 좀 중요한데 물려준대. 그니까 텔레파시 음. 보내봐. 한번. 유사 유사 우아 우마미 와 우아 와. 와, 이 사람들 오마미가 어떻게 뛰어드는 거야 <웃음> 와, 우리 우리 대승동에서 와, 우리 대승동에서 우리 대승동에서 아야 우리 대어 저희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토식을 먹어 엄청 추운데 아이스크림 와 마스키라미스에요 야 지하 이번에는 저희가 스케치 칩게 적는 게 아니라 요청 단어 끊임 없이 말하기라고 해서 태용 씨를 시작으로 상일 씨까지 한 바퀴 네, 알겠습니다. 요 네. 시간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가못 네, 태웅이가 네. 시작해서 태웅이로 끝나야 된다나 네. 이거 나난 편해서 이거를 한번 아, 이... 이... 이렇게. 어, 네. 어, 이게 아, 게임 게임 어, 번정. 번정. 단어는요. 네. 비읍, 비읍입니다. 비읍, 비읍. 네. 초 후에 시작할게요. 비읍, 비읍. 어, 두개 생각해야 돼. 두 개. 두 개의 최된 두 개. 태웅부 비보 보복. 보복 불변 나비 변방 상우씨 어? 나야? 어? 어 해! 으흐흐 응, 응. 아 기침하네 대변 아, 아, 아, 어. 대변? 어.. 대변? <웃음> 어. 제가 뭐했죠? 형 불변 보복 해볼변? 어? 아아니 아니! 자! 아니, 내 얘기를 들어! 어. 보복할 만한 단어를 내가 준비했다는 거야 정말 <웃음> 끝까지 해보자 어, 5 4 3 방배 방배 아, 방... 방배도 아, 방배 아, 방배 방배가 <웃음> 있잖아 반박 오케이. 비비 두부 두부요 부부 두부. 구성 단어는 리얼 미음입니다. 오! 태욱 씨 로마 루머 로망 오사 로마좀들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라면 오! 오! 사! 사! 이! 너뭐생각 뭐... 사라하고 뭐. 있었는데 옆에서 라면! 라면이 라면. 나, 여기까지 라면이 안왔어요 진짜로 아니, 라마도 있지 레몬도 <웃음> 있지 라마는 되는거야? 라마 당연히 되가 뭔데? 라마라마 아맞아 아유 진짜. 라마, 라마가. 야 아, 그러면은 뭐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그냥 로마? 너가 로마. 아. 너가 로마했고. 아 로마. 내가 뭐 했더라? 루머. 너, 루머 루야 이제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냐? 음. 음. 이거 많이 휘리끈 같은 거.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야 이긴 사람 6명 중에 한 명만 한잔 먹기. 그래. 야 결과에 번복하기 없어. 볼까요? 나눠줄게 없기. 오케이 나 나눠, 진짜 나눠줄 게 없어. 네. 안한 내면 두벅해, 사실. 안 내면 진거 가이가이 목. 안 내면 진거 가이가이 목. 가이가이 목. <웃음> 와너 내가 뭐양보해줄게 오늘래? 이다가 싫었다. 보낼 뭐 거야? <웃음> 내가 양보해줄게 보낼 뭐 거야. <웃음> 나목 내게 목. 냈게, 목. <웃음> 어. 그러면은 내가 찌내면 지네. 진해. 응. 너 양보해줄게 가있어.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어? 머리 썼다. 가 <웃음> 머리 써너 진짜 양보해다 머리 썼다 줬다너 머리 썼다가 또 지지? <웃음> 아니 너 죽어야 진짜. 어.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빠른 내서, 칸사 내서 칸사. 지잖아. 그러면 상현력이 어? 나 아, 너한테 양보해 아, 주려고 아, 왜? <웃음> 만약에 만약에 자기가 지잖아 그러면 어, 아 근데 진짜 형이 양보해 줬구나 <웃음>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야. 난 진짜 양보하려고 한 건데 저렇게 완전히 시키네. <웃음> 형이 졌을 때 형의 표정이 어이 <웃음> 표정이 충만한 찡그리이 있었어. 어. 어. <웃음> <웃음> 와. 아, 여기,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 이거 자가 인기가 아, 없네 음. 음. <웃음> <웃음> 네. 네! 오랜만에 어. 이렇게 또 한강에 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배부릅 정말 좋네요! 네. 배부릅니다! 정말 네. 근데 정말 슬픈 소식이 있어요 슬픈 소식이 있어요 오늘로써 네. 저희 슈퍼필름 음.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여태가지 종료된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슈퍼필름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필름보다는 이제 또 4K? 이제 네 그런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필름 종료하고 <웃음> 다음에 또 이제 다른걸로 스누파 플레이어 네, 네, 스누파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로 이런 저희가 한번 찾아오기로 하래고 아니 스누퍼 플레이어든 <웃음> 네. 스누퍼 필름 2든 어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잠시 어, 휴식기에 들어간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스누파도 네. 곧 좋은 컴백. 모습으로 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테니깐요, 네, 조금만 컴백.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스누퍼필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스누퍼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데스포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